미스터트롯2 첫 해부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참가자들이 등장한다. tv 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측은 1회 스포일러 2탄을 공개했다. 트로트를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미스터트롯2에 도전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 노래하던 도중 무대 위에서 폭풍 눈물을 쏟아내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특히 이 여자친구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으로 밝혀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붐은 참가자의 사랑이 느껴졌다. 아마 이 진심이 여자친구 아버님께도 그대로 전달될 것 같다. 라고 했다. 강다니엘은 이미 너무 멋있다. 내가 여자라면 저런 남자를 만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무대에 오른 참가자도 있었다. 할머니가 늘 그리워하셨던 고향집에 모시고 가지 못한 미안함을 노래해 담아낸 가슴 먹먹한 무대에 이현우는 정말 감동적이다. 편안하게 불러주는 안에서도 울림이 있고 외침이 있다. 그럴 때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인다. 아주 조화롭게 아름다운 수묵화를 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장윤정은 노래에 자신만의 이야기가 묻으면 힘이 어마어마해진다. 그걸 지금 무대에서 보여준 거다. 나이, 음의 높나지 볼륨의 크기 그런 게 없어도 본인 이야기가 있으면 다 전달이 되고 모르는 노래라도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걸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한편 등장만으로 대기실과 마스터석을 술렁거리게 만든 유명 참가자는 평소 볼수 없던 극도로 긴장한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안겼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무대를 무사히 마친 참가자를 향해 진성은 저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참가자의 사연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힌 장윤정 과 장민호는 진심어린 조언을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제작진은 수많은 사연의 참가자들을 만나보면서 진심이 가진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낀다. 시청자 여러분도 무대 위에 녹아 있는 참가자들의 삶과 열정 진심 을 함께 느끼시면서 프로그램을 더욱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